데이터 표작업을 하실 때는 이 자리에 수식이 와야 됩니다. 합계를 클릭해 보시면 수식이 완성되어 있죠. 이 수식을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줄의 모든 내용을 블럭 설정하시고 Ctrl-C 복사하신 다음 ESC를 눌러서 블럭 설정을 해제합니다. 셀을 클릭하시고 Ctrl-V 해주시면 똑같은 수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 셀에서는 B 5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젠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가상분석, 데이터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행 입력 셀에서 보시면 국어가 80, 90, 100으로 옆으로 적혀 있죠. 그래서 국어가 행이 됩니다. 그 다음 수학은 90, 100으로 위에서 아래로 적혀있기 때문에 10값이 됩니다. 10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국어의 값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10값은 수학의 점수를 클릭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점수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값과 행값이 만나는 곳에 빈 셀이 있죠. 이 셀에 수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식은 상환금액 월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식을 복사해 주시고 ESC를 눌러서 블럭 설정을 해제하시고 셀을 클릭해서 CTRL V를 하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데이터 탭에서 가상 분석 데이터 표를 선택하신 다음 행은 상황 기간 연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혀 있죠. 그래서 행은 상황 기간 연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은 연 이율이 위에서 아래로 적혀 있기 때문에 연 이율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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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의 값만 있는 경우에는 열의 값이 없는 곳에 수식을 적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적는 위치를 반드시 시험치기 전까지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실적률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적률을 클릭해 보시면 수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식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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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표를 누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값이 위에서 아래로 적혀 있죠. 이걸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입력 셀을 선택해 주시고 그 변화하는 열의 값이 판매 수량이죠. 그래서 원본의 판매 수량 값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실적률의 변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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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표, 행액값은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가는 값은 계획수량이니까 계획수량을 찍습니다.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값은 판매수량입니다. 그래서 판매수량을 찍으시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옆으로 가는 행액값만 있는 경우에는 가상분석, 데이터표, 행입력셀에 값을 입력하면 되는데 행값이 판매수량이죠. 그럼 판매수량만 찍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